좋아요, 좋아요, 구독, 구독하기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. 비염, 아데노이드, 그다음 편도 그렇게 네. 세 가지가 아이들의 코골이의 원인인가요? 네. 가장 큰 원인이죠. 가장 큰 원인? 네. 네. 그... 뭐 아이들이 뭐 혀가 커, 물론 이제 그 혀가 큰 아이들도 있더라고요. 음. 특히 그 다운증후군 아이들은 음. 혀가 계 나오잖아요. 베베들은 정말 그효기도록막죠 그러면 아이들이 음, 그냥 단지 아이들이 코골이만 있어요? 아이들도 수면 무호흡이 있어요? 코골이가 좀 심해지면 숨이 잠깐 끊기는 일인. 아이들도 무호흡이 있을 수 있을까요? 네. 그래서 아이들의 무호흡은 성인의 무호흡보다 훨씬 심각하기 때문에 에휴. 어른들은 성인 성인은 5회 이상이면 1시간에 다섯 번 이상 고일 발생하면 환자라고 하는데 아이들도 한 번만 있어도 환자로 <웃음> 문장대서 이제 치료를 할수 있도록 아 됐습니다. 그래요? 응. 아이들도 무업이 있을 수 있구나. 그쵸? 아니, 키도 좀 아니 기도 막힌 무업이 죠 뭐. 아니 그러니까 있어요. 이게 또 어. 비염이 있고 편도가 크고 응. 아데노이드가 있는 이유로 응. 무업이 응.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게 아니 기도가 막힌 거 으크... 숨쉬는 거를 못하면 무업이 죠 좀... 어. 다른 게 무업이니까 어. 무업은 특별한 게 아니에요. 어. 어. 거죠. 어, 그러면 아이들을 음. 코고리가 있는 아이들은 그냥 단순한 코골리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코고리 소리도 녹음을 해봐야겠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코골리 자체가 호흡이 불안정하다는, 불안정하다고 음. 호흡이 곤란하다는 거기 때문에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음. 봤는데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 안 쓰는 게 좋다 낫다뭐 이런 것 때문에 한번 설전을 벌이더라고요 음. 마스크를 써서 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것이 더 음. 좋지 않냐 음. 라는 측과 음. 마스크가 호흡을 방해하기 때문에 음. 오히려 몸에 산소 를 부족을 초래하기 때문에 그게 더 총량적인 측면에서는 마스크 쓰는 게더 음. 좋지 않다 음. 그래서 일반인들이 굳이 마스크를 막 챙겨서 쓸 필요는 없다 음. 그런 측이 팽팽히 맞서더라고요 음. 자, 마스크를 쓰면 사실 숨이 좀 답답한 건 사실이죠 근데 코골이는 마스크 쓸 것보다 훨씬 더 호흡을 방해하거든요 코골이가 있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숨이 모자라는 뜻이고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기 때문에 마스크, 코골이 어떻게 보면 코골이가 더 심각하죠 그래서 음. 미세먼지보다 더 해로운, 흡연보다 음. 더 해로운 코골이 미세먼지보다 미세먼지 미세먼지 더 해로운 코골이 그 아, 아 그러면 그그 그 설전은 어떻게 됐어요? 어디 쪽으로 결전이 났어요? 그런 건 답이 안 나죠. 그렇죠. 응. 응. 각자 편한 대로 편한 대로 응. 뭐 굳이 마스크를 안 쓰면은 지, 밖을 못 나간다 뭐 응.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응. 그리고 숨을 응. 어막 운동을 해서 헐떡헐떡 그런 숨이 아니고 가볍게 살살 쉬면 되지 않겠느냐? 응. 사실 그생각 아, 답이 <웃음> 없어요. 뭐, 그렇구나. 이명감이었으면. 그럼 뭐 일단 아이들도 그게 그 단순한 코골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주위 근게 수면 무업이 있는지를 한번. 네. 살펴봐야 되고 네. 아이들이 코골이가 좀 있으면 병원 가서 한번 검사 는 받아볼 필요가 있겠네요. 코골이 원인이 뭐 비염인지 뭐 그럼요. 아데노이드가 음. 있는지 네. 이런 걸 봐야, 해야겠네요. 우리는 네. 또 이게 병원을 싫어하잖아요. 그렇다 보니까 병원 안 건강보험료 빠달 내고 있는데. 그러니까 그것도 쓰기는 해야죠. 해야죠. 네. 어, 맞아요. 네. 가서 이제 제발 음.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요. 음. 어, 뭔가 자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음. 음. 지금 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? 얼굴이 못생겼다, 말을 못한다, 내용 별로다. 그러면은 뭐 싫어요. 또 괜찮습니다. <웃음>